우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로블록스가 아뭐 로블록스 우리 애니파이팅 시뮬레터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가지고요 굉장히 많은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영상을 올려드렸죠 과연 크리스마스 때 무엇이 바뀌었는지 어떤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안알드린게 려 있습니다 바로 신규코드 신규코드를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질 못했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신규 코드는 제가 영상을 올린 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댓글로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번 신규 코드는 바로, 짠! 어, sub to from go for chikara 라는 코드고요 사실 얼마를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어, 이게 되는 코드인가? 하고 사용을 해봤는데, 네, 저는 이미 썼습니다. 됩니다. 네, 사용이 되는 코드입니다 그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우리 여러분들은 그 코드를 사용하셔서 네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그 영상 올렸을 때 이거 아라스라고 읽었다가 나름님 그거 아라스 아니고 아우라거든요 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라스가 뭐예요 아우라예요 이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 아우라 아닙니다 <웃음> 네 이거는 아우라가 아니고 오라입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 그거 보고 나서, 어, 이게, 이게, 오로라인가? 어, 설마, 아우라스? 아우라스? 오라스? 뭐지? 이러고 찾아봤는데, 오라라고 합니다. 네. 어, 국립 국어사, 국립 국어 그거 적혀있는 거 보니까요, 그, 미술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를, 그, 아우라라고 하고, 우리가 하는 거 우리가 하는 뭐 신체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거는 오라라고 합니다 즉 요거는 오랍니다 여러분들 예 이거는 오라라고 합니다 <웃음> 어 마찬가지로 여기에 여러분들 이 오라라고 적혀있고요 그러니까 아우라라고 하신 분들은 내가 말한 아라스보다 더 많이 들렸어음더 많이 들렸어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외국 유저분들 그 뭐라고 있는지 읽어봤는데 이거, 오, 이거 오라라고 읽는 이거 오라라고 있습니다 예 이거 오라라고 있더라고요 오라스 어 오라스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오라스가 맞다고 합니다 네 저도 틀렸고 우리 여러분들도 틀렸습니다 그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무쪼록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산타를 잡으려고 했는데요. 근데 산타 잡는 거는 사실 이게 VIP가 돼 있으신 분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못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제 여기 있는 모든 20만 보석을 전부 사용해서 한번 이번에는 정말로 이번에는 이타치 또는 샹크스를 뽑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만 다 가지고 갈까요, 여러분들? 지금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에 나오는 피리스 오라는 있거든요, 이미? 어, 골드 챈스트에 나오는 데몬 오라가 없으니까, 일단 데몬 오라만 좀 뽑고 가보도록 합시다. 음. 대몬 뽑았어요 좋아좋아 음뭐 요정도 와 좋아요 대몬도 뽑았네요 짠 이거 한번 껴볼까 우와 이것도 멋있는데 우와 이것도 멋있어 오 괜찮아 괜찮아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타지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남은 내 치카라의 개수 내 보석의 개수는 18만 4천개 나루토?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갑니다. 뿅! 사쿠라! 허허... 이거 근데 적어 보는데 다쓴거 아니야, 설마나 짠! 어, 데코? 데, 데코 데코! 자, 이번에는 뿅! 아이거 아닌데. 이거 일단 꽉찼을 거예요. 역시 내가 이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자, 우리 이 캐릭터들은 전부 팔아주도록 합시다. 자, 또 뽑아봅시다. 쫑, 아 이거 자꾸 대꾸만 나오네. 이거 이거 아닌디? 괜찮아 이거 나올 겁니다. 이타치 리바이. 어, 이타치 나와야 된다. 이제 저고디스녀는 여러분들. 지금 이거 마스터하고 나서 이거 마스터하고 차크라 쓰는데 써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타치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사스케를 쓸 수는 없어요 새로운게 필요합니다 내가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타치 네가 필요해 안돼 이타치가 나와야돼 더이상 계속. 이 전설급 캐릭터 옆에 아, 이신학급 캐릭터 옆에 전설 캐릭터는 옆에 둘순 없어 우리 이제 모든 캐릭터들을 전설로 바꿀 때가 됐다 이제 슬슬 SX도 끝나고 SP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됐어 이제 새로운게 필요해 나와줘 이타츄 내 이름이 여러분들 이타치에서 이타츄로 바꿔서 그냥 이타츄라고 한거에요? 네. 이타츄나와줘 뿅! 풀피 으잉? 이거 이 타치 안나오나? 아 뭐야 이 연속풀피? 야 확실히 많이 모아놨다 나 진짜 리바이? 음 확실히 지금까지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했다는 그 노력이 보이죠? 진짜 많이 모아놨다 어 피컬로 오 어, 피컬로 오랜만에 본다 여기 있죠 피컬로? 예, 전설은 아니에요? 신화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에요 그래도 오랜만에 봐서 좀 색다랐네요 아리바이는 그만 보고 싶은데 아 이게 리바이안 나와도 되는데 자 좋아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어 베지터도 오랜만에 본다 오 되게 오랜만에 보는 캐릭터들 많이 나온다 오홍 좋아 좋아 좋아 상디 오 그만 나와라 상디야 <웃음> 어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캐릭터들을 뽑으니까 지금 정말 오랜만에 보는 캐릭터들 같네요 진짜 음 자 이번에는 뿅 어, 카르키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아 이제 슬슬 보석이 절반 이하로 내려갔어 아까 분명히 20만개였는데 이제 10만개도 없어 이거 9만개야 아 이거 안나오는거 아니야 이러다가 아 안돼 이거 나와야돼 이제 나도 최강의 캐릭터들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아 이거 아닌데 이거 크리스마스인데 뭔가 그 이벤트 같은 거 없나? 좀막 나올 확률이 1% 정도 늘어나는 그런 건 없나 보네요. 이이이러면 안되는데 자어 빅마이트 올마이트도 내가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나도 최강의 캐릭터들을 이제 수집하는 수집왕이 되겠어. 나도 최강의 캐릭터들을 수집해야 돼. 이제 모든 캐릭터들을 전부 다 갖고 내가 한국 최고의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 랭커를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원래, 꿈, 원래 꿈은 크게 가지라고 하잖아 음, 꾸, 꿈은 크게 가지라고 하니까 우리 한번 꿈을 크게 가져보자 나 삼성전자 인수하는 유튜버 될래 죄송합니다 얍얍 조타로? 어? 조타로? 아 여기 있구나 도다 내가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야 뭐야 이제 진짜 하나도 안 남았어. 어떻게 6만 개? 6만 2천 개? 잠깐만 이거 설마 다 쓰기 전까지 하나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이거 잠깐만 설마 나 전설급도 안 나왔는데 원래 이 정도 쓰면 전설급 하나 정도는 나왔었는데 전설급도 안 나와? 이거 이거 아닌데? 와! 나 아까 운다 썼나봐 진짜 어아 어, 뭐지 아, 아 이동해야되나 아 아니야 아니야 오늘은 1차원에서 한번 뽑아보고싶어 이제 여러분도 5만개 이하로 내려갔어요 4만6천개야 이제 아 안돼 안돼 안돼 우리 다른곳 말고 1차원에서 한번 뽑아보자 나는 1차원도 잘 나올거라는걸 믿어 가끔은 어 1차원도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1차원도 잘 나올 거야. 분명히. 어, 어, 어, 어 이거 아닌데. 3만 개? 어떡하지? 어, 진짜 이게 3만 개밖에 안 남았어. 헐. 제발. 제발 제발. 내가 이것도 모으는데 얼마나 걸렸는데. 안 돼. 이거 진짜 나와 줘야 돼. 샤크스다! 아... <웃음> 아. 그래도 하나 건졌다! 와! 다행이다. 그래도 진짜 여러분들 하나는 건졌네요. 와. 아... 나 설마 진짜 이거 전설도 안나오고 신화도 안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샹크스가 빡 하고 나와줬네요아 이거는 진짜 아 고맙다 샹크스야 너 안나왔으면은 이 영상 날아갔어 우리 영상 망했었어 어떻게 고마워 그래 나와줘서 고마워 아 이제 이제 좀 편하게 뽑을 수 있겠다 아이고 아, 좋아, 좋아, 좋아. 이제 천천히 뽑자. 음, 우리 창크스도 나왔겠다. 아, 제 우는 그래도 이만큼이면은 나쁘지 않았네요. 네, 근데 2 0방에써서 하나 뽑은 거면 조금 좀 슬플지도. 어, 전설이라도 하나 나왔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없는 이치고 이 치고... 이치고도 한번 나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서 이치고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치고 안 나와주려나? 짠아제 오늘 샹크스를 뽑으면서 다 썼나 봅니다. 네. 자 아무튼 그래도 네, 샹크스를 뽑을 수는 있었습니다. 20만개 써서 이타치 뽑기는 아쉽게도 실패를 했고요. 다행히 그래도 그 어, 위에 바로 위에 있는 샹크스를 뽑을 수는 있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생방송 트위치에서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트위치도 꼭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안녕!